음, 플러스 0하고 음. 0하고 마이너스 어. 마이너스 이런걸 을요 아. 그랬구나 정리해볼까? 아. 어 음. 음. 으표를안 써주면 다 더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<웃음> <웃음> 으흠 으 응? 응. 어. 어허, 아, 그렇구나, 어. 아, 이런 걸 정수라고 부르는 거 있네요.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얘는 뭐라고 불렀죠? 양의 네. 정수요? 어허, 적어 줍시다. 음. 음. 이건 뭐라고 불렀죠? 분해 정수. 음, 아 음, 음, 음, 음. 어, 어, 그렇구나. 음, 음, 음. 그러면요. 어, 어, 양의 정수는 다른 이름도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. 꿀팁에서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은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